일출이 딱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시는거지? 뭐 어, 오프닝은 일출되는게 <웃음> 너무 이뻐서 네, 찍어보려고 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아참 이쁩니다 아 날씨 정말 손가라 손가락 장갑으로 했는데 아, 겨우 숟가락 3개나 왔는데도 엄청나네요 칼바람입니다 칼바람 어, 속도를 줄이시길래 도착한 줄 알았더니 좀더 가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위치가 송도라는 곳입니다 송도 송도바 바로 옆군내리군내리와 송도 사이 어, 여수로 왔고요 오늘 이물입니다 이물 유속도 거의 없고, 뭐 바람은 8에서 13, 7에서 1 2에다 찍히는데, 탈바람이라서 뭐 그렇지, 약간 솔바람 수준? 내방권이니까. 그리고 뭐 이물이니까 유속은, 뭐, 만조간조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으니까, 한 1m10? 1m20? 뭐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오늘 새벽에 2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호래기 쳐보고, 오늘이 졸업식이 될지, 쭈꾸미를 1 0 0 타긴 했는데, 아,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어더 추, 춥게 느껴집니다. 저 앞에 저기 무슨 다리지? 자, 우리 손님들 나오셔가지고, 보 송도 근처입니다, 송도. 송도에 저기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네 어? 눈에 많이 익던 날인데 <웃음> 아 그리고 채비는뭐 이렇습니다 뭐 20호 봉돌에 20호에 세팅하라고 하시니까 요건 좀 작게 만들어 봤는데 잘 먹힐지 모르겠어요 아 손끝이 시리 없습니다 손끝이 나 아, 아니네요 날씨가 자, 뭐 사원장님께서 자랑하시는데 여기, 여기. 물통도 있습니다 물통 여수에서 물통 있는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해가 떴습니다 와 칼바람 진짜 정도 나요 자, 세팅을 하고 와, 걸바람 시는 데도 있겠고 와 오늘 이물인데 섬하고 섬 사이라서 조류가 유석이 좀 오우 장난 아있네 여기 와 오늘 날씨 아이스박스는 저랑 가장 오래해온 녀석 17리터짜리 갖고 왔어요 오늘 뭐사황 삼메나 아까 포인트를 왔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 아찍히네요 아, 아무튼, 송도, 송도 근처 인것 같습니다. 여기 뭐. 얼마 이동 안 했는데. 첫 캐스팅은 내리자마자 올리라고 하셨고. 수심 23m 꼬이라고 하시니까 싱커브 2포 썼어요? 와.. 아, 바람이 새진 않은데 진짜 칼바람인데 칼바람 어? 23m 까지 안나오는거 같은데 멀리 있는거 보니까 배가 포인트를 맞는거 같은데 Thank mm -hmm. you. Hehehehe <laughs> 국민를 껴야 s a 절절 잡시네 <웃음> 어. 바람을 못 이겼어요 바람을 택하면 35호 되나요? 추가 어. 물어보니까 이거 꿋꿋하게 맞바람 맞으시면서 그냥 하시네요. 와이 바람 괜찮으세요? 야, 이건 진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우리 저 김프로님 좀 앞으로 좀 와보세요. 동희가 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뭘뭘하주 때요? 어그만 쉬고 계십 저희가 이제 배에 떡좀 실어야 되겠습니다. 떡. 그냥... 아, 로마 있다 그러면 로마 있다가. 아 선생님 사안녕하 아이고 적다. 이제 개시했습니다. 이제 예안 <웃음> 보냈어요. 예. 예. 19일에 출조를 무청포로 하셨다는데 150몇 마리 잡으셨대요 엄청난 고수 맞으세요 지금 두 커플 조사님이 야 계속 계속 올리십니다 계속 재미있 음... 음... 음... 3마리째. <웃음> 그래야겠습니다. 아, 와, 이게 올라와서 딱 굳어있어요. 그만큼 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 손만 안 지려오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저희가 사장님 자리 뺏은 것 같아. 네? 사장님 왜 여기서 하셨었죠. 처음엔. 처음엔 와 이거 엄청난 실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사기 같아요 사기 응. 이렇게 혼자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잡으셔 혼자 잡았냐? 예 혼자 잡으셔 혼자 계속 잡아서 계속 아마 추운데 여기서 뭐라 했기이 하고 합시다 밀어 오세요 다밀어 예? 그러니까 뒤에서 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에이이거전빼 먹는거죠 야 이리 오세요 야, 야. 이리 있다가 할까? <웃음> 와 진짜 이렇게 추운 낚시 <웃음> 시청자님 문어 드시래요 문어 문어 안드세요? <웃음> 와 완전히 네,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잘 잡으시네. 계속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여성조사님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잡고 계시죠. 아니 왜 염장을 지르시는 거야? 얘는 한 마리야. 얘한 마리. 한 마리 뭐 적합한 거. 백수 채우시겠어, 백수. 얘 혼자 너무 잘 잡으신 거예요, 혼자. 예, 지금 조금 잘 나온다잖아요. 할말 있어야지. 말해. 이저 커플 조사님들이. 사기캐릭이에요, 사기캐릭. 감도, 감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 보니까. 감이 중요하지, 이건 애기가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제, 제 비싼 애기라고 하시더라고. 요질이에요, 요질이. 근데 쭈꾸미는, 요질이 저 레이저가 자체 수평이 되긴 하는데, 쭈꾸미는 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예, 보니까, 운영하시는 게 추를 가볍게 쓰셔가지고 살짝 날리시네. 전문가시던데? 예. 예. 아 배를 조금 빠트리 좀빠스로좀 둘라니까 TV가 좀 배가 좀 뒤로 밀릴 겁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나봐요. 옆에서도 다들 잡으시는데. <웃음> 어, 나이스. <나이셔요. 웃음> <웃음> 완전히 똑같았는데. <웃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으니 사장님 좀 잡으셨어요? <웃음>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혼자 다 잡으신 것 같아. 그래서 미낚시 많이 다니셨나봐요 어우 옆에 오니까 바로 바로 나오네요 사장님 이거 뺏어가는거 아닌가? <웃음> 저 이것까지 네 마리에요 예. 근데 사실 저 오늘 졸업, 졸업식 갔거든요 이따가 세마리도맞저드릴게요 <웃음> 아침에 바람이 부니까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음, 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오우 예,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웃음> 잘 나오네 <웃음> 4,5마리 호래기가 재밌더라고요 한번도 안해봤어요 어 그냥 기성체비 사셔가지고 저도 어제밤에 두번째 해봤는데 수변공원에 아무도 없더라고요문동항에자 한번 올려보십죠아 들어가시죠 와, 와 초라, 초라하다 진짜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잡은 거 맞습니다 근데 네네, 여보세요? 어. 제가 뭐가 뭐가 좀잘못됐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부터 틀려요? 예 네. 지금 저기 사장님 옆으로 갔더니 반박이 네. 두 마리 나오네 뭐가 틀렸어요? 아예. 추를 좀 가볍게 썼어요 16호, 18호 네. 처음에는 네. 어 아, 25호에 10호까지 해가지고 손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3 5호로 꾸준히 하다가 계속 애기를두 개씩을 달았는데, 감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계속 삽질하다가, 이제 한 바퀴 비행 들어가지고, 저기, 사장님, 같이, 그냥 고, 거기서, 에이, 난 포기해야지 하고, 오늘 사실 제가 쭈꾸미 졸업식 온 거거든요. 근데, 나를 잘못 잡았나 봐, 제가. 근데 옆에서, 말씀 붙이고 하려고 하니까 두마리가 그냥 나오네 <웃음> 연속으로 <웃음> 어? 3시 잡으면 100마리 못쳐울까요 뭐 <웃음> <웃음> 되는대로 잡아드리고 <웃음> 저처럼 시켰습니다 하고 이제 잡고 싶어요? 아침에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되는대로 <웃음> 언제 잡으시어요아 되는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도 안 나와서 저선수해가지고 아, 전투모드 한번 해봤어요 계속 캐스팅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저쪽에서 원래 졸업식에는 저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 뭐, 모르시는 분 계시면 옆에 분드들이고 하는데 오늘은 잘 됐습니다 시청자분 두 분께서 커플 조사님께서 오셨는데 아무 뭐 저보다 실력도 월등하시고 실력도 월등하시고 제가 다잡아드리는게 무색할 정도로 겨우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고 타이틀은 잘 됐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축구미 졸업식이면 오히려 잘 됐어요